나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야. 근데 갑자기 누가 나를 억압하거나 나한테 사태질을 하거나 나한테 문제를 삼으면 승질을 확 뿌려버려.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또기인 지내. 그러니까 남한테 말로서나 행동으로서 상처를 줄수 있는 사람이야. 마이가 나이 다섯이 되면서 인생이 응? 태클이 조금 들어와요.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할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사람 때문에 속상하기보다 그냥 고이 아프다. 자기, 연습생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. 혹시 그게 진짜 사실일까 싶어가지고 잠잠해질 건데 굳이 들쑤시면 <목소리를> 안녕하세요.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거 주연 신단 주연입니다. 저희가 사주 하나 갖고 왔는데요. 네네세요 네네. <목소리>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우월감에 사는 사람인데 폼생폼사데 <웃음> 남의 관심이 많이 없고 자기 잘되는 거나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 섹시함을 풍기는 남자로 보여줘요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야 본인 평소에는 되게 막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 근데 갑자기 누가 나를 억압하거나 나한테 사대질을 하거나 나한테 문제를 삼으면 뒷발로 확 차요 승질을 확 뿌려버려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또자기인 지내 그러니까 남한테 말로서나 행동으로서 상처를 줄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오르는 거거든? 이 평소에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. 평소에 이 사람 인생은 내로남불이야. 어, 너 그렇게 생각했어? 미안해. 내가 그렇게 고의로 한건 아니야. 이런 사람의 성격에야 뭐 그렇게 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. 그냥 내 상황에 맞게 서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 사람인데 나이 다섯이 되면서 인생에 태클이 조금 들어와요. 뭔 태클이 들어오냐? 내가 인간관계 정리하는 기간으로 좀 들어왔어.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관계 격리가 정리가 되는 시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 인생에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 때문에 속상하기보다 그냥 골이 아프다 음,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왜 거기서 토를 나니 질질 끄는 건딱 질색이야 사과하면 풀 그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대기 잘해준단 말이야 근데, 소심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많이 서운해. 무언가를 사람하고 엮였을 때이 사람한테 서운하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. 상대가 보기에는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, 심성은 그렇지가 않거든. 근데,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내멋에 사는 거기 때문에, 과격한 이 제스처를 많이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에서, 같이 싸우면 진짜 친구가 돼. 같이 싸우면은, 이 ᄉ 사 하면서, 진짜 친구가 돼. 근데, ᄅᄇ <웃음> <웃음> 하면은 적이 돼버리는 거야. 근데, 이, 얘는 몰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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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커지? 커져서 뭔가 터질까요? 차라리 치고받고 싸야지 말을 길게 하잖아 안 보았으면 안 봤지 적당히 하다 아, 치워! 아 그만해 아, 듣기 싫어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해버리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상대가 옆에서 나를 인심 공격을 하든지 조롱을 한다할땐 주문이 확 나오겠지 이분이 누구시냐면 은 옛날 H.O.T의 장우혁 씨 응. 이번에 조금 논란이 있어요 음. 자기 이제 연습, 연습생 포언과 폭행을 했다고 음. 혹시 그게 진짜 사실일까 싶어서 가져왔어요? 이 남자가 상처를 주는 스타일은 맞아 툭툭 던지면서 자기가 기분 나쁠 줄 모르고 자기 기준에 맞서 툭툭 던지다 보니까 상대가 크나큰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말은 진짜지만 그 아내가 진짠가 싶어 소각이라고 얘기하지만 낑깡일 수 있다 음... 음,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럼 상황을 그런면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? 그럼요! 왜냐면 물갈이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떨어질 거 떨어져 나가고 남을 거 남고 이 남자 기운 죽지 않아요 이번 문제를 해결하면 앞으로 활동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? 활동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